안녕하세요 MD용의 알리직구 리뷰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제가 직접 구매해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나 혼자만 알고 싶은 기발한 아이디어 제품들 올해 많이 팔린 가전제품 베스트 7 구매자 95%가 만족한 제품 10가지 이런 제품들을 구매 리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알리에서 재밌는 제품을 봤는데 막상 구매가 망설여지신다 그런 제품 링크를 남겨주세요 제가 구매해서 리뷰해 볼게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 구독자들은 과묵합니다 그 리뷰 요청이 정말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열심히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제품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독 한국 분들이 많이 구매한 제품들로 골라봤습니다 제품 판매 페이지 가보시면 댓글이 한국 사람들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난리가 났다는 나자바라 꽃게 장난감 생긴게 너무 귀엽고 색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은 10달러. 우와! 주문량이 6200개 역대급으로 많이 팔린 제품입니다. 평점도 4.8점이에요.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뾰족하거나 긁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안전하고요. 중국 장난감답지 않게 디자인도 예쁘고 색감도 매우 뛰어나요. 제가 구매해본 것 중에서는 마감이 가장 좋은 편이에요. 이 꽃게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장애물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움직임은 매우 단순해요 장애물을 피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6살만 넘어가도 이런 장난감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도 제가 더 좋아해요 이 장난감은 30세 이상 남자 어른이 좋아하는 장난감입니다 이 꽃게 장난감 고양이나 강아지들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 나자바바라 꽃게 장난감은 저희 상점에서 취급하기는 좀 어울리지 않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괜찮아요 현대적인 디자인의 충전식 디지털 시계입니다 가격은 15달러, 판매량 1000대 이상, 평점 4.8 이 제품도 대부분 한국분들이 구매했습니다 시간은 물론 알람 기능도 있고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온도와 습도도 표시됩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뒤에 보면 수리와 진동에 반응하는 모드가 있는데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시계를 왜 쓰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글씨 크기가 이만은 해야 시계가 보입니다 참 슬프죠? 제 생각에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은 예쁜 디자인이에요 정말 예쁘죠? 그리고 이 제품의 단점은 편하게 쓰려면 USB 케이블을 계속 꼽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품은 저희 MD용에서 취급해도 될것 같습니다 갈수록 USB-C 타입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집에 있는 220V 콘센트 있죠 거기에 USB 단자도 두개씩 추가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렴한 물걸레 로봇입니다 가격은 61달러 그렇게 저렴하진 않은데 판매량은 600대 평점 4.6점, 물걸레로 바닥을 닦는 문화라서 그럴까요? 이 제품의 구매자들도 대부분 한국분들입니다. 믿기 힘들지만 구매평도 상당히 좋아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로봇이라고 하기엔 참 민망합니다. 길찾기, 라이다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장난감처럼 벽에 부딪히면 튕겨나와. 쭉 가다가 저쪽 벽에 부딪히면 또 튕겨나와.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걸레 청소를 합니다. 포장을 뜯었을때도 좀 저렴해 보였고요 거실 바닥에서 처음 동작을 시켰을때도 아... 좀... 그랬어요 집에서 직접 촬영한 동영상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각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벽을 튕기며 이동하는 싸구려 물걸레 로봇이지만 청소가 됩니다 그리고 매우 조용합니다 바보같은 귀찮게 패턴은 한번 닦을거 두번 세번 닦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름에도 불구하고 알리에서 10만원 정도인데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나중에 한 3만원짜리 사가지고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국분들은 이걸 10만원씩이나 주고 왜 살까요? 차이슨 헤어드라이기 단품 가격은 40달러 액세서리 풀세트로 구입하면 50달러입니다. 판매량 1600대 고객평점 무려 4.9점 고객 후기를 보면 대부분 한국분들인데 제품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오른쪽은 다이슨 왼쪽은 차이슨입니다 사이즈, 무게, 그립감은 완전히 동일하고요 이쪽을 볼까요? 버튼 위치, 형태도 동일합니다 얼핏 보면 동일한 제품이에요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이 부분 차이슨의 유격이 더 크다고 할까요? 다이슨도 손톱 넣으면 들어가요 그런데 가격이 10배 차이 나는데 이 정도 마감 차이는 용서가 됩니다. 차이슨 드라이어 액세서리고요. 떼가지고 다이슨에 끼워볼까요?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두 제품의 성능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다이슨 먼저 소리 들리지? 바람 세기, 온도, 소음 솔직히 구별 못 하겠습니다 <웃음>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했는데요 차이슨은 최고바람에서 최고온도로 틀면 온도가 오르락내리락해요 강풍과 열선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기분이 더 좋던데 어떡하지? <웃음> 차이슨 청소기는 다이슨과 비교했을 때 겉모습만 비슷하지 성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차이슨 헤어드라이기는 구별을 못 하겠어요. 다이슨은 차이슨 제품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차이슨이 많이 팔릴수록 다이슨이 부각되는 효과가 있대요. 더 많이 팔린대요. 그게 말이 되나? 이 차이슨 헤어드라이어, 저희 MD용 상점에서도 취급해 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디자인의 가이아탑 전기 팬이터입니다 제가 구매할 땐 34달러였는데 지금은 블랙프라이데이 25달러 할인 행사 중입니다 다음 주에는 가격이 또 오를까요? 판매량 2300대 우와 평점 4.8점 리뷰를 보면 한국 분들이 많이 샀고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디자인 예쁘지 않나요? 3단 온도 조절이 되는데 1단에선 찬바람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선풍기도 아니고 공기청정기도 아니고 이런 기능이 왜 있는 거야 2단에서는 웜 1단이에요 2단에서는 600W 3단에서는 1000W의 전기를 소비합니다 소음은 지금 들으시는 대로 제가 사용해본 다른 제품보단 조용한 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은 예쁜 디자인이고요 이 제품의 단점은 유럽형 플러그라는 거예요 한국 콘센트에 꼽으면 약간 헐거워요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이런 빡빡하게 들어가는 돼지코를 쓰셔야 합니다. 공장에 한국형 플러그로 바꿔줄 수 있냐 문의를 해봤는데 올겨울엔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제품 플러그 때문에 애매하죠? 오늘은 한국인들이 유독 많이 구매한 제품 5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시계와 차이슨 드라이기가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 알리에서 재밌는 제품을 봤는데 구매가 망설여진다면 꼭 댓글로 링크를 남겨주세요. 제가 대신 리뷰해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